단순히 주간돌림이 많다고 해서 바로 기면증으로 진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면증에는 다양한 증상들도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졸음이 많다면 기면증의 주 증상인 주간졸림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의심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주간졸림이 많다고 해서 바로 기면증으로 진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면증에는 다양한 증상들도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기면증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기면증은 대개 중고등학생 때부터 주간졸림 증상을 시작으로 다른 다양한 증상들이 같이 나타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가위에 자주 눌리신다든지 아니면 잠이 들 때나 일어날 때 한각을 보신다든지 그리고 탄력발작이라고 해서 내가 감정적으로 격해질 때 웃거나 화가 나는 등의 상황일 때 특히 팔다리 힘이 빠지거나 얼굴에 힘이 빠져서 표정을 짓기 힘든 증상들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본인이 기면증 갖고 그래서 기면증을 치료하려면 어느 병원에 가셔야 되는지 질문하셨는데요. 네, 기면증 갖고 이에 대해서 제대로 진단 및 치료를 받으시려면 가까운 수면전문병원에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기면증은 단순히 진료를 통해서 진단 내릴 수는 없고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검사 기준에 맞춰서 이 검사 결과가 나오면 진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검사가 필요하냐면 밤에 자면서 하는 수면 다운 검사와 낮에 자면서 하는 낮 시간 수면 다운 검사가 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셔야 되는 수면 전문 병원은 수면 다운 검사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곳에 가셔야 되고요. 거기서 밤에 잠을 주무시면서 수면 다운 검사를 진행을 하고 낮에 연이어서 수면 다운 검사를 진행을 해서 본인의 상태가 지금 현재 기면증이 합당한지를 감별 진단 받으셔야 됩니다. 대개 이제 밤에 잠을 자면서 수면 다운 검사에서는 특별한 수면 장애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낮 시간 수면 다운 검사에서는 2시간 간격으로 20분씩 잠을 자면서 실제 잠에 드는 때까지 걸리는 시간의 평균과 그리고 램 수면이 낮 시간 수면 다운 검사에서 나오는지 등을 확인해서 감별 진다는 합니다. 그렇게 나와서 일정 기준 이상으로 잠에 빨리 들고 그리고 렘수면이 일정 횟수 이상으로 많이 나오셨을 때 기면증으로 진단 내릴 수가 있고 그 기면증으로 진단 내리고 난 다음엔 약물 치료를 통해서 본인의 각성을 도와드릴 겁니다. 약을 계속 꾸준히 드시면서 각성 조절을 하신다면 일반인과 큰 차이 없이 잘 사회생활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되니 가능한 빨리 가까운 수면 전문 병원에 가셔서 진단 및 치료 받으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